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우 소장입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TV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창업자를 위해서 재미있는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난주과가요 10월 14일, 예,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내년 2021년 대한민국 트렌드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드디어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 저도 서점에서 이 책을 한번 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 제가 한 2012년부터 쭉 매해 10월 말이면 이 책을 사서 이 소비 트렌드와 창업시장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주의깊게 지켜봤습니다만 올해 특히나 2020년은 코로나가 장악한 대한민국 창업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내년 2021년은 어떻게 바뀔까? 여기에 보시면 이 키워드가 딱 보입니다. 야 대한민국 2021은 카우보이 히어로, 내년이 소띠지 않습니까? 야이 성난소를 능수능란하게 컨트롤하는 영웅적인 카우보이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어, 이런 트렌드를 본다는 것은 이 올해 유행하는 트렌드가 바로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잉태되기도 합니다만 또 반대로 트렌드는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3년 전에 발표됐던 트렌드가 지금 또 사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트렌드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트렌드를 해년마다 순차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트렌드코리아 2021에서 저는 상당히 좀 주의깊게 봤던 키워드는 브이노믹스입니다. 예, 브이노믹스,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를 늘 위축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개념의 이런 패러다임이 너무 컸는데요. 브이노믹스는 오히려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학, 즉이 위기를 어떻게 경제적인 가치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브이노믹스 시대 경기 회복의 곡선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하는 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한 다섯 가지. 첫째, V형, 이런 V자형 회복 곡선이 일어날 수 있는 업종. 특히 이건 아무래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업종은 뭐 테마파크라든지 미용실, 공연업계, 화장품업계, 동네 이런 병원이라든지 편의점, 방문서비스 같은 어떻게 보면 대면성도 높고 하지만 대체 가능성은 낮은 하지만 또 상당 부분은 U자형 완만한 회복세를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대면성도 높고 대체 가능성도 높은, 이를테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라이프스타일이 길들여진 이런 업종들은 아마 빠르게 V자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면세점, 노래방, 헬스클럽이나 대형마트, 뭐 출장 비즈니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U자형 회복곡선일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가장... 관계가 깊은 아마 물결형 회복 곡선을 얘기하는 W형, 물결형. 이거는 대명성도 높고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상당히 좀 민감한 업종인데, 이를테면 뭐 식당이나 카페, 술집, 뭐 다양한 이런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 특수상권에 있는 편의점 같은 이런 것들은 아마 물결형, W형, 회복 곡선을 그을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언택트 트렌드하고 상당히 부합한 아이템들은 S자형 곡선을 그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업종도 있다. 온라인 쇼핑이나 배송, 배달, 캠핑, 뭐 국내 휴양지나 호캉스, 뭐 홈트레이밍. 뭐 이런 hmr 이나 뭐 ott 같은 넷플릭스 뭐 주택가 편의점이나 건강식품 뭐 이런 diy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 회복 주기에 s자형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이런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런 업종도 있고 있었고요 오히려 코로나 특수형도 있다 역 v자형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반짝하고 쫙 사라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상 커뮤니케이션 시장이라든지 국내 여행 사치품 시장 뭐 자동차 극장 뭐 대형 TV나 프로젝트 PC 왕구 과자 뭐 피부 관리 뭐 홈웨어 시장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역부 V형의 회복 곡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평으로. 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2021년 비즈니스 트렌드 키워드가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10가지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한번 쭉 뽑아 봤는데요 어, 첫 번째 키워드가 비노믹스죠 비노믹스. 비노믹스와 노믹스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 됐는데요 전첫 번째 보이는 게 저는 엠제세대였습니다 이를 테면 어 요즘 MZ 세대의 대표적인 게이 자본주의 키즈라는 트렌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즉 밀레니엄 세대라고 할수 있는 지금아 20대 중반에서 30대 그리고 Z 세대라고 할수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MZ 세대가 앞으로 이 비노믹스 시대의 핵심적인 소비 주체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은 뭐내돈내 내 산. 야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어죠 어, 이미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빠르게 돈 벌어서 나는 조기 은퇴할 거야. 뭐 이런 키워드도 읽을 수 있었고요. 특히 저는 전체적으로 이 브이노믹스 시대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 빠른 속도. 치고 빠지기. 아마 수상공인들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작년 트렌드 같은 경우는 마케팅보다 컨셉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마케팅보다 쇼케팅 얘기합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짧게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는 이런 쇼케팅의 시대 또 하나 저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게야 슬세권 작년에도 이미 나왔던 건데요 어, 이를테면 이 슬세권이라는 차원에서 레이어드 홈, 우리 집안, 우리 집,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 다양한 이 가정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레이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홈, 집 안에서 뭐 일하는 공간도 있고, 노는 공간도 있고, 운동하는 공간도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이 비즈니스 패러다임 아주 재밌을것 같은데요. 슬세권. 이콜 동네상권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이슬세권의 소비자들은 오히려 동네 편의점이 우리 집 냉다, 냉장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피보팅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피보팅. 야, 피보팅. 야, 피보팅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용어에서 축으로 옮기다 이런 건데 아마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 축을 옮겨서 기존의 축은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새로운 축에 힘을 더 가하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리엔지니어링, 뭐 혁신 뭐 이런 키워드 하고도 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피보팅 관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뷰카 환경, 야 V-U-C-A 네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가 변동성, 불확실성, 그 다음에 복잡성과 어떤 모호성, 양면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키워드를 따서 뷰카 시대다, 뷰카 환경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PC방 창업자도 PC방의 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PC방에서 서비스하는 간식의 그레이드가 중요하다. 뭐 이런 그리고 뭐, 오하운, 이런 키워드도 보였고요. 오늘 하루 운동이죠. 어, 요즘 뭐, 등산, 산에 다녀보면, 야, 이런 레깅스 입고 열심히 운동하는 신세대. 역시, 야, 내 몸은 내가 갖고자. 믿을 수 있는 건내 몸뚱이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 재밌을 것 같고요. N차 신상. 어, 이거는 창업시장과 좀 관계 있습니다. 최근에 당근 마켓 아시지 않습니까? 당근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당근? 당신의 근처. 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쓰던 중고. 저는 이 중고 거래가 이제 1차 중고 2차 중고로 넘어간다는 개념인데 창업 시장에서도 오히려 저는 많은 폐업자가 나타나면서 리사이클 시장 앞으로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각종 재활용, 재활용 용품을 어떻게 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신세대들의 이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롤코라이프 이런 키워드도 있었어요. 롤코라이프. 야, 롤러코스트 라이프.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비에 깡이라는 노래 때문에 일깡할까 이깡할까 뭐 이런 개념의 재미있는 롤코라이프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에게는 엄근진, 엄숙하고 금 근엄하고 진지한 이런 건 X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리고 이들이 추가하는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어떤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레이블링 게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꼰대 테스트를 해본다던가뭐 꽃말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물론 기승전 재미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나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시대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을 바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CX 유니버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아,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지금까지는 빅 데이터가 중요했지만 스몰 데이터,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고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성과하고 직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휴먼 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오히려 온택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바라보는 이런 온택트 휴먼 터치 결국은 사람의 뭐 로봇 카페가 나오던 로봇 뭐 이런 치킨 전문점이 나오더라도 기계가 할수 있는 영역과 주인 사람,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키워드들을 잘좀 보시면서 내년 2021년에 비즈니스 플랜을 잘 세우는 게 중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한국 창업시장 과연 어떻게 바뀔까 이런 트렌드를 기반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이세 가지 축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모든 외식업 우리나라 70만 음식점의 거의 90%는 딜리버리. 배달을 안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특히나 저는 배달 시장의 핵심은 이런 식사류 아이템 뿐만 아니라 카페, 뭐 이런 각종 주류 아이템까지 배달 상품으로 판매하는 하지만 배달로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역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까? 경비를 어떻게 줄일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배달 소비자의 가격 대비 만족도를 어떻게 끌어낼까?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주류 쪽 같은 경우도 기존의 복고 트렌드로 요즘 날리고 있는 이런 복고형 후프집의 그 다음 버전은 뭘까?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소, 돼지, 닭, 오리, 고깃집이나 이런 해물, 바다요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컨셉에서 칼라 수정, 이런 부분이 내년에 많이 시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소매 같은 경우도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컨버전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런 도소매 같은 경우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무인 아이템들, 다양한 분야에서 좀 시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농수축 관련 1차 식품의 판매 다각화 이런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 내년 2021년도 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2021년 말 정도는 돼야지 이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퇴치할 수 있다 뭐 거의 90% 정도 퇴치할 수 있다 이렇게 빌리게이츠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업도 교육이나 뷰티, 그 다음에 시설, 용역, 지식 서비스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새로운 컨셉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세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021년에 총 이런 9가지 유망 사업 컨셉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소비 트렌드에서 보여줬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MZ세대의 그라운드에 탑승합시다 그들의 플랫폼에 같이 탑승합시다 이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역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역시 뉴스 같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뉴스가 될수 있는 보여지는 같이 비주얼 같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렴하고 가격 경쟁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치 소비라는 관점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오히려 사치품 시장, 나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가격은 상관없어. 이 수요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비자도 창업자도 소확행이었죠. 근데 저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소확행 코드 중에서 저는 좀 창업자들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예, 당신 한 사람의 취향에 맞춰드리는 서비스. 그래서 저는 음식점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오면 예, 1인용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5명이 오면 5인용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 맞춰드리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온라인의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라인 입소문, 이런 컨셉 중요하고요. 역시 그리고 컨텐츠입니다. 이제는 창업자가 나의 얘기를 직접 컨텐츠화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런 글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다음에 영상으로 얘기를 하는 나만의 컨텐츠 만들기. 내년의 어떤 비즈니스 시대, 내년의 비즈니스 컨셉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업자의 매력지수, 어, 사장님 너무 여, 멋있어요. 어, 사장님 너무 예뻐요. 이런 사장님들의 매력 코드를 어떻게 높여줄까. 마지막은 그로 인해서 사장님들이 행복하시는 사장님이 행복한 비즈니스 세상. 저는 이게 내년 2021년 소띠의 정말 중요한 컨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2탄, 3탄으로 부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 TV는 늘 대한민국 창업자들 편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또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에게 댓글,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